사실 이 유튜브의 목적은 찬이와 저의 공동 유튜브가 아니고 제가 메인이고 게스트의캐 게스트 <웃음> 여기야? <웃음> 우와 성주씨 바로 앞에 있 학교 옆에? 실합니까 어, <웃음> 학교가 진짜 작고 되게 자, 아담한데 나도 다녔더니 학교가 이랬었거든 <웃음> 근데 진짜 앞에 호수가 있다는 게 너무 이쁜 것 원래 같아 한발 빽이었나? 원래 한발백이었나? 원래 한발퀴이었나 원래 한발백이었나? 1,2,3,4,5,6,7,8이야 하지만 나 쪽팔린 딸이 없지. 맞아요. 박찬이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죠. 난 마이웨이거든 원래. 가자. 간다아저 엄마가? 왜또안 가냐고? 갔다. 오.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대로 있고 싶어. 오. 오. 아, 안녕하세요 <웃음> 네, 지금부터 꼬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벌써 근데 음식이 다 됐어 그러니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써 다 됐네요 이 찬이 꼬치야 이거 찬이 꼬치야 이거 찬이 꼬치야 와우 <웃음> 저말 조심 좀. 아니 말 조심 좀 말조심 좀 말조심 좀 너를 위한 어, 음, 돼지고이 꼬치 돼지고기 삼겹살 꼬치야 그치 <웃음> 꽃지 구이. 네, 응, 그치. 그러니까 완전히 너를 위한 꽃지. <웃음> 네, 어, 네 편집하는 걸로. <웃음> 아니 편집 없습니다. 저희 논편집으로 가겠습니다 브이로그는 편집을 해야죠. 어... 자 지금 만들고 있는 건와 떡볶이 줄. 즉석 닭볶음 갈비. 닭볶음 갈비? <웃음> 닭도리갈? 닭도리갈, 닭도리갈. 갈비, 갈비도리. <웃음> 뭐... 네. 네. 여기 같이 만들었던 삼겹살이랑 이제 여기 있는 베이컨도 몇개 같이 말아서 같이 네. 꽂아서 넣었던 꽃이고 여기는 이제 베이컨 이탈리버섯 팽이버섯이요? <웃음> 아 네, 괜찮아요. <웃음> 팽이버섯 많이? 말이고요. 그다 여기는 이제 무쌈으로 햄이랑 당근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봄나물을 섞어서 말아버리네 사실 사계절 나물이에요 <웃음> 여기는 그 닭볶음 도리탕이고요 어머 이 당근은 뭔가요? 너무 이쁜데 진짜 별로다 어 아. <웃음> 좋아요 <엄마>. 안좋아요 치소 <웃음> <웃음> 이제 코르크 저, 저희도 마셔보고싶어요 짜 양주스트 색깔이 짜는아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아니야 어, 아니야 어, 아니야 아니야 어, 부러진 건 아니고 부러졌어 아니 아니 안 부러졌어 앞에 부러졌어 아니야 아 여기 어 이게 진짜 정말 진짜 어, 내몸 맛인데 리치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아, 나 리치 좋아해 아 그래 어. 먹지는 않지만 음료수로는 먹어 좋아 마셔 진짜 갈아맞는 빛이 야 생윤 빛이 그냥 그런 걸 좋아해